Yeah, yeah, yeah. Yeah. Better off, better off. I am wicked, you're insane. 어, 그래 가볍게 가볍게 못어주고 끊기지 말고 연결시켜서 반대쪽으로 자 왼쪽 두번 치고 체인지 두번 치고 체인지 어. 두번 치고 왼쪽도 어, 그렇지 다리, 무릎을 많이 응. 이용해도 돼. I am crooked, you clean cut. I'm w a t c h 무릎, 무릎, 무릎 s 이제 짧게. 응. 그렇지. 맞죠 리듬 타주고, 리듬 타주고 리듬 타요, 무릎 쓰좀 이용해 아, 몸을 몸을 움직여줘, 진짜. 그렇지. 자연스럽게 움직여줘. 해서 그다음 앞에서 체인지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 준비해 드릴 거고, 더 낮게, 낮게, 낮게 두지 왼쪽어 왼쪽을 때올려치고자 손을 바꿔야 될 거야, 한 번씩. 오케이? 더. 더. 그렇지. 더 낮게, 낮게, 낮게, 빨리, 낮게, 빨리. 그렇지, 손 바꾸고. 그렇지. 더 높아, 높아, 진아, 높아. 더, 더, 더, 더숙여줘 더. 숙여줘, 더. 그렇지, 굿. 그렇지, 굿, 굿. 자, 포켓 가능하지? 봉장만 크게 하면 돼. 더 크게 오케이 굿자 레디 잡고 잡고 잡고, 잡고. 잡고, 잡고. 잡아서 그렇게 하자고 뒤에서 잡아서 붙여서 오케이 레디 어 붙여서 한 손으로, 한 손으로, 한 손으로. 어. 어. 맞지? 한 번만 가면 돼. 그냥 잡고, 여기서 잡았잖아, 공룡구은 아, 서 잡고. 발 집어넣고. 그렇지 오케이 에이 오케이 곧 붙여서 그렇지 네그턴 어. 어, 내가 수술 쏠라 그러는 거야 뭐 기본적으로 알겠는데 이렇게 자세가 높으면 은 막는단 말이지 근데 낮춰봐봐 처진단 말이야 처진 상태에서 앞발이랑 뒷발이랑 앞발 위치에서 이렇게 잡는 것도 아니고 뒷발 에서 잡는 게 아니고 앞발이랑 뒷발은 중간 그럼 내가 생 어떻게 할 거야? 그지 여기서 이렇게 좀중간에서 어찌. 근데 너한테 돈 많이 될 거야, 알지? 근데 다 어떻게 하냐? 잡아서 기본 세브 가자고 나고, 기본 세브 잡고 오른발 왼발 잡고 하나 둘슛 오케이 무시해 고어고 오케이, 아고 오케이, 수고했다 끝